이한단이한다 한단. 근데 이게 내가 끝트리를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이렇게 생긴 건데 잘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쳐서 오겠습니다 이게 마늘조금 깨끗해서 이렇게 채워도 돼 이게 통이 적으면은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딱딱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묶으니까 더 이쁘지? 아까 길게 넣은 거 보다 이렇게 딱 좋아 이렇게 아주 공백기가 없이 쏙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이제 넣고 물을 끓여야 돼 이게 물이요 3리터예요 3리터 이게 이제 이거는 통에 따라서 물 양은요 조금씩 변해요 근데 나는 토, 우리 통에는 이제 3리터 담으면 딱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한컵 한컵반 정도 한컵반 이게 조금 더 되게 넣을게요 소주 한컵 정도 작년에는 음 작년에는 이게 소금만 넣고 절겼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더 맛있게 하려고 이게 설탕도 조금 넣고 식초도 좀 넣을 거예요 설탕도 한컵반 정도 식초 이게 좀 새콤달콤한 맛이 이 마늘 쪼에서 나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무쳐놓으면 은더 맛있어요 식초 한컵반 정도, 액젓. 맛있어. 액젓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거 한컵 반. 자, 끓이면 됩니다. 좀 젖어줄까, 소금? 이 소금은요, 끓으면서 다 녹아요. 이 작년에 이거, 이거를, 어, 따로따로 올려가지고, 이게, 이게, 어, 절구는 가정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댓글 달으신 분들이 많대. 나는 요번에서 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올리려고 또 하네요. 아, 이렇게 다 끓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끄고 이렇게 어느정도 식었어요 조금 따뜻할 때 부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요 마늘종을 이거 물기 없을 때좀 씻어놓으면 물기가 이렇게 싹 말라요 그럴 때이까 부면 으돼 물이 충분하네 이게 이제 절거지면 물이 또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이 이보다 조금 적어도 상관없어요 절거지면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뭔지 아요? 냉장고 그가림막이에 가림막 칸칸 칸 가림막 <웃음> 뜨니까 안 뜨게 이게 안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로 이게 뚜껑이 안 닫아지게 생겼네 이게 손 죽으면은 이제 뚜껑이 다 닫아져요 닫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안 닫아지잖아요 야 너무 많이 안 닫아지네 이렇게 이제 안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익으면은요 아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노랗게 익어요 이게 노랗게 익으면은 그때부터 묻혀서 드셔도 돼요 여기다 넣고 자 제가 이거를 먼저 담아놨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담아놨었어요 이렇게 노랗게 익었잖아요 이걸또 조금만 꺼내서 묻혀볼게요 이렇게 담아놓고 1년 내내 냉장고, 이제 이으만 냉장고, 넣어놨다가 1년 내내 드시고 싶을 때 조금씩 꺼내서 드시고 만면 좋잖아요. 여름 밑반찬으로. 이거 좀 한불요. 희쳐줘도 되고, 안 희쳐줘도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다 희쳐갖고 담았으니까. 근데 짜면은 좀 한불 헹궈가지고, 무침만 잘. 작년에도 희쳤으니까 올해 한번 희쳐볼까요? <웃음> 한번 희쳐볼게요. 물로만 한번 살짝 흐르는 물한 헹궈만 줘도 돼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고추장, 고추장 넣고 묻혀야 되니까 물기가 있으면은 물, 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실부실하게 닦아가지고 닦았어요 양념을 좀 묻혀서 고추 이게 조금만인까 하나 넣으면 너무 많아서 이게 조금만, 반만 넣을게요 홍고추 파도 이 정도만 마늘 깨 이런 데는 요 깨를 좀 이렇게 빻아서 넣어야 돼 그래야지 먹을 때더 고소하죠 참기름 물엿 한큰술만 고춧가루 제가요 이게 허, 왜 허얀가 그랬더니 고추장을로안넣네 <웃음> 고추장 이정도 넣어줘야 돼요 조물조물 묻혀서 이게 참 맛있는 반찬이에요 여름에 이렇게 밑반찬으로 딱 저렇게 절고 놨다가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가끔 꺼내서 이렇게 먹으면 좀 달게 드시고 싶으면, 여섯 좀더 넣어도 되고. 이거요, 이, 이거는, 어, 간장, 짱같이 담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저울로 달아보니까, 750g 이네요. 이게요, 살 때요, 수입은 사지 마세요. 수입은요, 너무 뻣뻣해요. 이게 좀 부드러워야지, 국상을 사세요. 나도 수입 한번 샀다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수입인지 모르고 샀거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하루 뻣뻣어서 보니까 수입이더라고 한번 씻쳐줘야 돼요, 흐르는물에세번 정도 씻쳐서 이건 깨끗하게 좀 씻어야 돼 간장 부어서 바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부서가지고 바로 바로 할 때는 물기를 좀 닦아줘야 돼요 씻혀놓으면 물기가 쭉 빠지는데 바로 할 때는 물기를 이렇게 좀 닦아줘야 되거든 요거는 많이 안 담고 제가 좀 담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담을 거예요 이렇게 담아놓고, 간장 두, 두 컵에 액젓 한 컵, 액젓 한 컵, 식초 한 컵, 소주 반 컵. 여기 에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고추를 좀 넣어서 끓이면 돼요. 이게요, 저기, 이, 짠지는요, 장아찌는 이렇게 끓여가지고, 부게 안전해요 끓여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음식도 여름에 국도 먹다가 남으면은 한번 딱 끓여서 놓으면은 빨리 쉬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짱같이 종류는 이렇게 끓여가지고 붓는 게 제일 안전해요 식으면 이제 이거 식으면 부어야 돼요 이게 지금 다 식었어요 내가 여기다 따랐네 여기다 붓기 좋게 근데 이거 이거를요 마늘, 마늘하고 같이 섞어서 해도 좋아요. 마늘도 먹고, 마늘종도 먹고 네, 이게 내가 지금 통이 적으니까 마늘 요정도만 넣어볼게요. 반반서 섞어서 해도 괜찮아요. 네, 이 간장이 좀 적을지도 모르겠네 와, 이거 간장이 많이 적어버리네. 아, 내가 이 통에다가 물을 안 담아보고 내 그냥 가물 했더니 이게 간장이 적어요. 그두 배를 해야 되겠어. 또 다시 한 컵씩, 세 컵씩 한 컵씩 해야 될것 같으네. 아 이게 내실수예요 <웃음> 이거, 이거 만만하게 봤더니 조금 약간 만만하게 봤더니 이렇게 모자라네 그래서 이거를 똑같, 똑같은 똑같 방법으로 또 다렸어요 이게 담을만한 그릇이 마땅치 않아서 이걸로 했더니 좀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요정도 감정이 조금 남았어요 마늘하고 하, 마, 같이 하면요 마늘도 맛있어요 이렇게 두고 제가 이제 또 이거를 음. 한 열흘 됐거든요 제가 이거를요 마늘종을 잘못 샀어요 마트에서 그냥 있길래 국산이러니 하고 샀더니 너무 많은 이게, 이게 이만큼 게 길어가지고 이게 뻣뻣하더라고요 이게 이 그래서 맛이 좀 뻣뻣하게 좀 덜한 것 같아 그래서 살때 국산 걸로 사세요 이것도 이게 꺼내가지고요 꺼내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더 맛있게 드시려면은 깨 조금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놓고 근데 깨를 갈아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참기름도 조금 이렇게 쳐서 훨씬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참기름하고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먹은 게요 훨씬 더 맛있어요 마늘들 이렇게 하나서 넣어주면 먹기도 하고 이렇게요, 마늘, 종 짱아찌를 두 가지를 담았, 담았어요. 이거 꼭한 번씩, 한 3, 4일 있다가 한 번씩 끓여서 쭉 따라가지고, 끓여서 다시 한번 부어, 부어주세요. 그리고 드시면은, 아, 변질 없고, 1년 내내 먹어도 괜찮, 괜찮아요. 먼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